자 이번에는 좀 신기한 게임을 들고 왔어요. 드림엔진스 노메드시티라고 합니다. 자 노메드, 노메드란 단어는 유랑이란 단어로 많이 쓰이죠. 일단은 이게 달려있는 걸로 봐서는 뭐 제가 도망을 가거나 이렇게 여정을 떠나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족은 3개가 있는데 지금 얼렉세스다 보니까 종족 하나밖에 해금이 안돼 있어요. 한번 진행해봅시다. 리스토피아 음, 유도피아의 반대말이죠 자 일단 마우스 커서 따라 애가 회전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간의 상호작용은 E버튼입니다 자 전투모드고요 지금 그리고 스페이스 누를 때마다 건설보드 전투모드 이렇게 스위칭이 돼요 왼쪽은 근접공격 오른쪽은 원거리입니다 일단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런 것도 잡아주다가 일단 근거리로 좀 제거를 시킬게요 자 저리 가시고요 됐자 여기가 광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돌입니다 피더스톤이라고 되있는데 일단 이렇게 돌무더기는 제가 때려서 자원을 얻을 수 있고요 얘네는 게더러라고 추출기를 어,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설치할 필요 없으니까 내비두고 자 이쪽 먼저 이동을 해볼게요 어도세구나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은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아, 쉽게 얘기하자면 쓰레기예요 쓰레기고 저거를 어, 부셔서 자원을 얻으실 수 있어요 나오죠 챙겨주시고 됐어 챙겨주시고 자 다른 자원을 찾으러 이동해야 됩니다 됐고요. 오 많다. 일단 뒤로 빠지면서 잡도록 할게요. 됐다. 자 여기도 얼마 남았고 자 피가 반 정도 남았네요.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리페어 키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피를 채울 수 있어요. 저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자저 빨간색 아이는 원거리 아이이기 때문에 일단 원거리 아이는 먼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죠? 음 좋고요. 됐어. 자 여기도 정리가 됐고 다른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자원들이 없어요. 어 여기있다. 자, 빨간색에 뭔가 신비하게 생긴 게 있는데 저거는 블러드 우드라고 합니다. 블러드 우드 자, 피나무라고 되어있네요. 그쵸? 근데 이게 일 쉽게 얘기하자면 나무입니다. 나무고 아까 전에 피더스톤이그 돌이고 이게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나무를 먼저 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정리하고 일단 길을 확보합시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좋아요. 이제 길을 이동합시다. 이버튼 e 눌러가지고 g 더 t 커터라고 돼있네요, 여긴. 그쵸? 커터를 설치하고 이제 원재료를 추출할게요. 자, 건설모드로 스위칭한 다음에 Y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를 쭉 끌고 오는데 아이고, 애들 더 잡아야 되네요. 일단 정리하고 가는 길 방해하지 말고 여기 더 있네요. 이거 좀더 치울게요. 됐네요. 더 있니? 이쪽에 있죠? 자 여기는 좀 치워야 됩니다. 오케이 됐고 생각보다 거리가 상당히 먼해요 그쵸? 뭐 어쩔 수 없죠.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 길을 빼옵시다. 다시 건설 모드로 바꾸고 파이프를 끌고 오고 자 이렇게 끌고 올게요 이렇게 끌고 옵시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파이프를 땡길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나하 막혔군요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쪽 라인에다가 음 일단 나무를 좀 설치할 거예요 어떤 나무가 어떤 거냐 여기 우드 웨퍼라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 나무를 가공해가지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재료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공재료로 바꿔준다는 거죠. 아마 널빤지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두개 정도 설치를 할게요. 회전을 시킨 다음에 좀 이쁘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그 다음에 음, 길을 하나 좀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Y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다 자 Y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자원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이쪽으로 자원을 어 가공해서 전달할 거고 이쪽은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도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y 버튼 누른 은 다음에 자 양쪽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쪽도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완성된 재료가 어,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봐야 돼요 나오죠?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이러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음... 일꾼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만듭시다 자 건설 모드로 다시 변환시킨 다음에 집을 한... 네개까지만 만들게요 우선은 그리고 파이프 라인을 본부로부터 꺼낼게요. 자, 음식을 꺼내고 음식을 이렇게 공급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급하면 람들도 늘어나고. 그 대신 그 음식이 좀 부족해질 거에요 그, 지금은 급한 게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꽉꽉 채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런 다음에는 돌을 좀 캐보도록 할게요. 돌 여기 있죠? 자, 상호작용으로 깨더러 설치하고. 일꾼이 없다고 하죠. 이거 좀 기다릴게요. 그런데 벌써 채워졌죠? 자 어디다 설치할까요? 일단 광석에 관련된 건물은 음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읍시다. 이렇게 지을까요? 이렇게 두개 정도 짓고 지금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집을 좀만 더 만들게요. 나만 더 만듭시다. 두 개? 그냥 두개 만들게요. 는 재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서 일단 사람이라도 좀 확보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 파이프 연결할게요. 음,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꺾어준 다음에. 쭉 가져올게요. 음, 이렇게 하면 되고 들어가는 위치 설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나가는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게요. 호잇 호잇 어 아, 이거 잘못됐죠. 자, 이거 없앴다. 재설정할게요. 뒤쪽에다 건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빼고 자, 이렇게 음, 교차 라인을 만들면 되겠죠. 아, 일단은 된것 같아요. 자, 지켜볼게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전기도 모자르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모자르고 해야 될게 많네요. 음, 전기? 전기, 전기. 중요하죠. 전기를 일단 만들어봅시다. 근데 아직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어? 이제 떴을 거예요. 그렇죠 떴죠? 자, 이 아이를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 전기가 회, 회복됐죠? 그러면 이제 먹을 것도 공급할 준비를 합시다 먹을 거는 이쪽에다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를 잠깐 옮길게요 일단은 이쪽에다 옮기겠습니다 여기다 옮겨 놓고 자 이쪽 라인에다 공장을 만들게요 어쩌면 좋을까? 일단 밭을 만들어야 돼요 밭이해하죠 yeah, 음.. 그런데 거리가 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영역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 아이를 설치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호잇! 넓어졌죠? 조금.. 그 다음에 농장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자 농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하나, 둘, 세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자, 자원들 자 나오는 구멍을 만들고 축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원재료를 이용해서 자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실수했죠. 뽕깁시다자 얘들 일단 다 없애고 아깝지만 없애야 돼. 없애고 또 옮길게요 제 계산을 잘못한 거죠 자, 푸드플랜트를 여기다 지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고 이쪽에서 원재료 뽑고 이 원재료 뽑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이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지 이거는 음, 그냥 내비둡시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쵸? 된것 같아요 자 여전히 전기가 모자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좀더 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해있죠 이렇게 하고 자 입군이 많기 때문에 슬슬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뭐 어떤 작업을 해야지 좋을까? 일단 타르를 만들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타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르 이스트랙터, 타르 추출기를 만들겠습니다. 이 아이를 음 이쪽에다가는 그 광산에 관련된 걸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합시다. 이 아이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1차는 이렇게 지을게요 이렇게 지은 다음에 지금 6명 남았죠 여기다가 자 발전소 아니 연구소를 짓는 겁니다 연구소 짓고 지금 사대 모자르면 또 집을 만들어야겠죠 집 하나만 대고 호잇. 아하 자원이 모자르군요 잠깐 여행을 또좀 다녀올게요 아 그전에 자, 생산물을 뽑아야지 자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고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이쪽에다가도 집어넣게끔 조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연구합시다 타르가 있으면 연구 포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일꾼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좀 기다릴게요 자 이쪽에 있는 자원들을 좀 긁어모아서 나무를 얻고. 이건 그냥 싸울게요. 자, 그냥 싸우고. 어쭈어쭈! 어쭈! 어딜? 저리 가. 됐어 어차피 본진에서는 피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싸울게요, 막. 자, 이렇게 싸워주고. 됐으. 이쪽에도 나무가 있죠. 됐어.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보귀를 합시다. 자, 나무 생산량이 느려지면, 음, 여기 있는 나무를 추출해가지고 저쪽에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더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그 전에 지금 나무가 모였을 것 같거든요. 일단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 찍고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 이제 연구할 수 있어요 네 스타우드 한번 연구 시작해 볼게요 저거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투를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아이 네, 이쪽에다 옮겨두자 위험하니까 여기 노란색 표시된 게 적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너 이거 좀 하나 더 지을까? 아니야.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 밥은 그래도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기가 좀 문제죠. 전기는 좀만 더 지을게요. 자 여기다 짓고요. 오잇. 온다. 출발하니까 이제 슬슬 데뷔를 해야겠죠. 어디 쯤라인을 온지 일단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 이쪽으로 돌아서 올지 아 이쪽으로 오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막아야겠죠. 자 연구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일단 플럭스 먼저 연구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연구합시다. 자 전투모드로 바꾸고 일 원거리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잡고 인세다 일단 다이다이 뜰게요. 됐어요. 잡았고 오니? 오는 것 같은데 그죠자 일단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잘가라. 깔끔하죠. 자 여기는 있 쓰레기도 이렇게 좀 치워주고 자원들 많이 모이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와왜 이렇게 많아 이거? 나는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나마 초반이라서 애들이 안 아픈 거예요. 얘들도 그 위협 레벨이 있는데. 세질수록 저희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동을 합시다 자 이런거 먹어주고 연구 하나 완료됐죠? 자 이제 플럭스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플럭스가 뭐냐 유량인데 이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이 아이가 어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생산을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 한번 만들어 보죠. 그, 건설 모드로 바꾸고 블럭스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자이 사이다 설치할게요. 늘어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구할 거 리피어 캐트. 일단 얘는 어차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할까? 아니야. 일단은 공격력 업그레이드 먼저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무료 확장이라고 돼있죠 무료 확장은 이 발판을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될게 이게 있어요. 여기 자원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얘도 조만간 그 폐쇄 직전 단계까지 갈거예요 그러면 생산이 거의 안된다. 아마 그럴거에요. 지금 이제 연계죠. 그쵸? 그러면 이제 생산 효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걸 찾아가지고 또연결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저 가공 다하면 이제 들어올 자원들이 없단얘기예요자 이렇게 놓고 우리 또 할일을 합시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이 아이를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 아이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별나무를 선택을 할게요. 스타우드. 얘도 마찬가지요 업그레이드시키고 스타우드. 어이? 자 이렇게 지정합시다. 잠깐만. 이거는 제가 잘못했죠. 왜? 물이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일반 플랭크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얘를 조금 있다 업그레이드시킬게요. 이거 3대 아니야. 잠깐만. 이 아이도 집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오이. 아, 별나무 15개. 그래. 갖다 치자. 자, 그 다음에는, 일는 방어 먼저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자원들 더 추출을 할게요. 여기다 게더러 설치하고, 여기는 193개가 있었죠. 자, 건설모드로 바꾸고, 와 Y모드로 이렇게 쭉 가져온 다음에, 길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파이프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간다. 음, 흠 애매하구나. 자, Y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시켜가지고. 자, 이쪽으로 가야겠죠. 호잇!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나무가 이렇게 쭉 이동해서 제 생산 공간 쪽으로 이동한다. 가공 공간으로. 일단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별나무를 빨리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음, 집을 좀만 더 만들까? 음, 집을 더 만들어 마라. 만들까? 근데, 하, 다른 애들 작업을 시키려면 좀, 이런 공간을 좀, 이런 라인 있죠. 이런 라인? 이런 라인을 좀 비워놓긴 해야 돼요.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이정도 유지시켜봅시다 아 이거 잠깐만 다섯명 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여기 업그레이드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별나무가 다섯개 더 필요하죠 그럼 집을 지읍시다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이쪽 라인에다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짚고 라인을 빼서 먹일게요 먹여 먹여. 자 먹이고. 자돌 쪽도 확인해보고 추가적으로 달아야 될게 있으면 달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음 생산 속도가 더딘 건지 아니면 얘네 가공하는 게 느린 건지 이따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게 느리죠. 밭을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어이? 자 이렇게 하고 자 결과물을 뺍시다. 생산물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거야. 탐사 탐사 전투모드로 바꾸고 빠르게 때려잡고 좋아요. 자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에헤 자원이 왜 여기 떨어지나 아 아파. 됐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됐어. 자 반짝이는 것들 다 이렇게 수집해 줄게요. 자원들 많죠. 나중에 확장하는데도 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는게 좋아요. 여기 돌이 없다. 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긴 해요. 자 연구 끝났고 이번에는 스파이크 피스트 주먹이죠 주먹 됐어. 자원들을 열심히 모을게요. 이렇게 때리다 보면 완재료가 나오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괜찮더라도 저런 거다 부신 다음에 가져가셔야 돼요.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됐어. 애들 너무 많다. 자 일단 길을 찾은 다음에 돌아갑시다. 제가 피가 너무 많이 달았어요. 여기 돌 있죠? 돌 찾았으니까 됐고 다음번에 피 채운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나무도 있고 아까 갔던 데죠. 됐어. 자운들 챙겨주고 자 이런 거 정리하고 포기합시다. 일단 돌은 아쉽게도 먼데 있네요. 그쵸? 이건 좀실망이에요 아냐, 아냐. 일단, 말 먼저 복귀하는 게 낫겠다. 피가 없어. 피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할게요. 그리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 전기도 치워줄게요. 전기. 그리고, 그, 입군이 모자르면, 여기 있는 집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도 방법이에요. 호잇! 아, 이것도 늘어나니까 괜찮습니다. 물론, 어, 좀 비율적이긴 효 해요. 그래도,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죠 자 여기다 짓고 전기 회복 됐나요? 자 여전히 그 음.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생산량이 너무 더뎌요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킬까? 아우 근데 플럭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으흠 플럭스 생산량이 너무 더디다 자, 이렇게 설치할게요. 보세요. 지금 나무들이 없죠? 뭔가 이상한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옮기고 있지 않았었나? 는 연결이 안돼 있었어요. 가끔씩 아, 이럴 때가 있어요. 휴머네러죠. 음. 자, 전투 모드 바꾸고. 자, 애들 또 온대요. 그러면. 우리 새로운 무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는 아니지만 방어 방어해야 될거 그래서 어디서 오니 자 인프라 스터럭처 업그레이드 어, 페이블러블이라고돼 있죠 자 이거 여기서 특성을 설치할 그 그수 있는데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비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흠뭘 하느냐에 좀 다를 텐데 애매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스스로 그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오펜스하고 얘만 하면 되겠죠. 또 오펜스 할게요. 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쪽 가 가지고. 자원이 있으니까, 자, 장갑 만들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달아줄게요. 장갑을 여기로. 조금이라도 덜 아플 거예요. 아, 돌을 연결해야 되는데 얘들 출발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아, 피 채우고 와야지. 나피 채우고 올게요. 자, 피 차는 거 보십시오. 빨리 차죠? 좀만 기다리면 돼요. 여유 스태 이런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호잇 됐어 그 일꾼이 늘어날거예요 맥스 워커 3명 늘어났죠 그만한 값어치갈 길을 온다 다음 에들면 이쪽으로 오는것 같아요 저도보드 바꾸고 안돼 더가면 안돼 제가 스탑 연구합시다 일단 스타우드스크로스포 연구하고 일단 주먹으로 때릴게요. 금방 들어가서 피 회복하고 와도 되니까 괜찮아요. 쭉 그리고 스파이크도 만들면 돼요. 자원이 없어. 뭐가 없니? 아, 별나무? 어, 잠깐만. 답.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어디 갔니? 이런 애 잡아주고 자, 때릴게요. 그냥. 몸빵으로 버팁시다. 음, 잡은 것 같아요. 좋죠? 자, 이쪽 라인 이동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애 정리하고 깔끔하네요. 에헤이, 작은 애들 때리기 힘들죠? 됐어. 여기도 이렇게 세게 정리하고 일단은 복귀할게요 그냥 너무 없어요 그리고 나무 쪽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기가 모자르면그 전기 발전소를 챙긴 것도 방법이요 일단 이하있죠 업그레이드 할까 말까 근데 전기발전소 아쉽게도 그 다른 자원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드온을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호잇.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스터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집어넣는 거 지정해야겠다. 호잇. 이렇게 자원을 집어넣을게요. 자 이쪽에다가 음스타우 아니 얘, 얘 있죠 얘이 아이 이 아이를 좀만 더 그래 업그레이드 시키자 일단 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더 빠르게 만들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전기도 아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생산량도 좀 늘릴게요 그 별나무가 없죠 조만 기다립시다. 자, 인구수는 남아도니까 좋고. 어? 음, 만들고 있죠. 어, 이러면 됐어요. 자,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자, 이 녀석을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오잇 어? 30개 피로? 그흠, 유감이네요. 자더 지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은 거의 안정화된 상태라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돌이나 좀더 연결시켜 보러 가, 갔다 올게요. 자 이런 것도 정리하고 나와 임마자 나오시고 야 여기 나무에 뭐, 몰려 있었구나 아, 나야 좋긴 한데 좀 그렇다 저렇게 몰려 있으면 똑같은 라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죠 저 라인 설치하는 것도 다 비용입니다 플럭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껴줘야 돼요 됐건 여기도 돌이 있는 거 확인했고 아 얘들 많다 됐고 자기가 지고돌 챙기고 두 번째 돌은 여기서부터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파이프 연결합시다. 쭉,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니? 너무 먼데요? 음, 너무 멀어요. 잠깐만. 돌을 배달하려면, 이쪽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뭐저안 어, 되면 저쪽으로 라인을 연결해 보죠 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당겨서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되겠죠? 휙 연결됐죠? 음 가져올 거예요 돌도 거의 다 바닥이 난것 같아 보이긴 해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밀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거 일단 얘네들은 안되니까 어쩔 수 없고 일단 발전소 하나만 더 지을게요 그리고 나서 애돈을 다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아하 박장 테슬라 타워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파워 젠너레이터를 하나 달겠습니다 좋네요 먹는 건잘 하고 있고, 나중에 문제되면 이런 거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고,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야지. 자, 별나무가 많으니까, 음, 지금 일꾼이 없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오잇, 자, 이렇게 하고, 오잇, 여기도 오잇, 음, 먹는 게 부족하죠? 어, 이해 예. 자, 그러면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헉! <웃음> 그냥 없어요. 플럭스가 없죠. 플럭스? 음, 하나만 더 만듭시다. 플럭스 배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채워질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행복하죠? 연구되니 아, 연구된 게아니구나 타운이 필요한 거였어. 타운이 된 거였어. 자, 그리고 나무를 좀만 더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집어넣는 건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되고 결과물은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오이 됐죠? 얘 예,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말까요? 일단 시킵시다 일단. 아 자원 없어요 그다음번은 여기서 온다네요 아 크로스보 드디어 생겼군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 워크샵이라던가 이런거 차례대로 연구할까요 이쪽은 에드온인데 에드온 꼭 필요합니다 이거 둘다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만들어봅시다 자원 있니? <웃음> 아, 안 돼요. 플럭스가 많이 모자라요. 플럭스 좀 챙겨줄게요. 이 빠르게 채워줘야 돼. 이동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뭐, 뭐, 먼데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만 채워주면 돼요. 일단 크로스보 먼저 만드는 걸로. 아직은 안 움직이죠. 그럼 됐어요. 먹는 게좀 부족한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기다려 봐. 75될 때까지. 아니야. 좀만 더, 좀만 더. 됐죠? 시. 크로스보. 만들고, 바로 달게요. 중요합니다. 호잇. 됐어. 자. 아주 강력한 걸 보여주갔어. 자. 호잇. 어, 아, 전투모드. 자. 얘는 스플래시요. 연발이 안 되신 대신에. 그래도 세죠. 큰 애도 두 방에 죽죠. 좋고. 좋고 어디서 오니? 여기니? 이거 잡아주고 일단 자 잡아주고 잡아주고 잘 잡죠? 원거리 때리고 얘 예,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아 행복합니다 좋아요 이런거 자 연구 이제 뭘 해야되죠? 그래야 애드온 달기로 했으니까 이런거 연구할게요 그리고 집에 돌아갑시다 자 참고로 그 이제 워크샵을 지을거예요 워크샵을 지어가지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 상위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재료 자원들을 만들거에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죠. 이 아이를 만들어야지만 이 아래쪽 빨판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놈이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찍겠습니다. 이것도 몇개더 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자 이렇게 지어놓고자 Y버튼 꺼낸 다음에 이렇게 땡길 거예요. 나무를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아웃풋으로 이게 나오죠 됐어요 전기도 모자르구나 그러면 에드온을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야, 먹는 것도 부족하죠? 자 여기서 이 아이들을 더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좀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내 에드온 연구하고 있지? 타르 그래 타르를 믿을게요 여기는 업그레이드하는데 100씩이나 들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만 더 집읍시다. 그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짚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당기면 되죠. 됐어. 자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수치가 됐습니까? 음 아니군요. 잠깐 잠깐 하면 돼요. 그래요. 탈을 레이 파이널이 생겼죠. 에도온이 어디다가 다는 거지? 아여기다 다는 거구나. 였 아니야 전기 먼저. 전기 먼저. 전기가 우선이요. 자 이렇게 눌러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일단 이 아이도 필요하니까 에도온을 탑시다. 자원이 그래요. 생산 속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꼭 챙겨갑시다. 이런 거는 자 여기도 이제 자원들이 그 줄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죠.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예견된 일이었으니까 너 이놈 레벨 2고 여기 레벨 1이지. 이로 업그레이드 할래? 는 안되죠. 플럭스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플럭스를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전개 하나만 더 한, 만듭시다. 어쩔 수가 없네. 여기다 지을게요 아, 플럭스가 없어요. 좀 기다립시다. 기본적으로 플럭스가 많아야 돼요. 저게 많아야 되는데, 저거를 생산하려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되니 <웃음> 됐어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아이들을 애돈는다 할게요. 할면 돼. 자 이럴 동안 그 탐사를 통해서 자원들 좀더 챙겨볼게요. 어차피 그 뭐였지? 여행은 떠나긴 해야 돼요. 됐어. 어 세죠? 오이? 좋다. 좋군. 근데 이런거는 한방 그 빗나가면 좀 많이 슬퍼요 뭐 이유는 아실거예요 이게 단발이기 때문에 딜레가 있어요 자 이런거 잡아주고 제가 아직 피스트는 안 만들었지만 그래도 얘들까지는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이런거 부셔주고 자원없고 잘 리서치. 그다음 해야 될 거. 이거 많이 생산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거 없으면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빵. 잘 가고. 큰 애도 세 방이면 죽죠. 오케이. 보기 좋구만. 인프라 스톡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다합니 그러면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자, 생산에 관련된 거 합시다. 오잇. 크래프트? 음 뭐가 좋을까? 이런 폐헤에서 자원을 얻느냐 아니면 제작을 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일단 나중에 할게요. 써먹을 수 있어. 이렇게, 스플래시 이용해서 한 번에, 한 번에. 행복하죠? 자, 여기도 돌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나중에 힘들면 이제 그 타워의 힘들 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직 급한거 아니니까 내비둘게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헉쎈 애들, 애들 있다 잡아주고 잘 가시고 잡고 잡고 애들이 뭉쳐있을수록 더 좋아요 저한텐 저한텐 더 좋아요 이런 애들 먼저 잡고 잡고 깔끔하죠? 에헤이 자 일단 이런식으로 자원들 열심히 모은 다음에 복귀를 할게요. 자 복귀를 합시다. 이것도 부셔주고 저기까지 가야되나? 아니야. 아 이따 갑시다. 자 연구 끝났죠? 그 다음에 크리스탄 마이너는 언젠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웃음> 이걸 할까요 이거? 아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쓸 일이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공짜 땅 얻고 그 다음에 플로팅 디바이스 하고 그 다음 걸로 이동합시다. 헉! 어 잠깐 잠깐 너무 많아. 자 이렇게 하고 잘 가시고 잘 가요. 됐어. 요아 행복하네요. 어? 어디야? 너야? 야 감히 그래서 빌딩 지을 때 주변에 있는 거는 무조건 잡는 게 좋아요. 사이게 정리하고 나오시고 사이도 정리하고 세게 치워주고 잡고 때리고 끝자그 다음 방어는 이쪽을 이동해서 막아야 될것 같아요 어디보자 빨리 이동해서 피 채우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너는 업그레이드 되니? 얘 업그레이드 되죠. 근데 자원이 없죠. 음. 내비 두고. 여긴 어때? 인구수가 모자르니까 2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얘도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돈을 달아줘야 돼요. 아까 전 이야기한대로 전기 생산 쪽에 애돈는달아 다... 전기, 전기, 전기. 나중에 합시다. 나피 채고 이동할게요. 사실 지금은 이동해도 될것 같아요 이정도면 충분하고 이 수리킷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퍼스톡죠또 어, 오펜스를 하느냐 아니면 생산하느냐 을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음.. 게더러깨더러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파워 쪽신경을 씁시다. 기본적인 거 생산량 늘리고 오나 자 전투모드로 바꾸고 나오지지? 잘 가라. 잘 잡죠? 이거는 수리 키트 한번 먹어줄게요. 먹어주고 잡으러 갈게요. 어딨니? 이쪽에서 올거예요 와우 그래도 한 번에 많이 죽였죠? 야 저리가 이것도 마무리 짓고 자 이쪽은 나갈 공간이 없어서 난리가 났고 여기는 그 나무들 쌓여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무들 쌓여있니? 안 쌓여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커터를 하나 더 만듭시다 하나 더 만들고 라인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쭉 빼요 쭉빼쭉 쭉 빼서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돼요 끝자 이렇게 할 겁니다 집들은 다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고 2레벨이죠 다 2레벨이야, 다 2레벨. 그러면 인구수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거. 잠깐만. 아, 이 아이 위치 나중에 바꾸는 거 합시다. 어쩔 수 없지. 집 하나 더 만들고 바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호잇. 자, 이렇게 하고. 가자. 됐어. 플럭스가 계속 문제구만, 플럭스. 하나만 더 지읍시다. 자 이렇게 지어주고 더 줘. 지어? 베이스가 많을수록 좋긴 하지. 자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 더 줘. 음더져 더져 더져 더져 두개 더져 차라리 빠른 업그레이드 시킨 게더 나을 수도 있어. 쭉쭉 올라가죠? 이러면 좋죠. 그런 다음에, 매돈 달고. 이게 나은 것 같아. 음. 나무가 없다고 난리가 났구만. 나무를 좀더 많이 보낼게요. 아, 전기, 전기. 75 되면 전기 업그레이드. 오잇 애돈 달고. 자, 한 번에 얼마씩 생산합니까?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네. 기다릴게요. 지어야겠다. 자, 좀만 더, 좀만 더. 자원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됐어요. 자 됐고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체크해봅시다.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찍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기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기하고 이 벤트 생산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요 그쵸? 이렇게 찍고 됐어. 음... 좀만 힘내봅시다. 나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질게요. 이렇게 돌아와 찍고 으흐 자원 그래도 업그레이드 찍으니까 50까지 올라갔죠. 참 보기 좋네요. 이건 좋네. 여기 는 이미 바닥 났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그래서 이쪽 안에다 집어넣거나 합시다. 그리고... 얘네들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자, 생산속도 좀 올립시다. 이 어, 자원이 없어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유있을 때, 이렇게 터렛을 좀 설치를 할게요. 터렛을 설치합시다. 방어 준비해야지, 또. 공짜 땅 얻으면, 땅 안에다 집어넣을 아이들 좀 미리 선정을 하고, 그러면 해피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야, 이것도 잘 차고 있기 때문에 전기 생산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호잇 에드 달려있고 호잇 나 아, 좀만 더자 공짜 땅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보죠 자 여기 보시면 공짜 땅이 있습니다 이 아이예요 일단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여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쪽 라인을 확장시킨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막혀있죠 그러면 나중에 그 재조정할 겸좀 위치 바꾸던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되지 어! 막혔어요 일단 여기다가 확장 시킬게요. 깔끔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얘들 위치 옮기던가 그렇게 합시다. 지금 바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 1 아, 백이나 필요해? 너무한데? 그 추출량 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이런 애들 있죠? 오잇 그래놓고 얘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옮기는 거지. 자 이렇게 옮깁시다. 왜 마이너스 3이지? 어,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저렇게 일자리가 생기나? 음. 자 이렇게 하고 자 연결하고 이 아이도 업그레를 시키겠습니다. 음. 생산량이 늘어나겠지. 자, 이 레벨로 올리고요. 여기가 쌓이면 그 다음에 이쪽에다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방 찰 거예요. 업그레될 거예요. 자, 그동안 또 탐사 다녀올게요. 다음 생길 때까지. 어차피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찰거야 깔끔. 초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그 1티어 자원들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구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가라 에헤이 자 여기는 쓰레기들 정리하고 됐어. 자 빠르게 어 어디서 오니? 자. 어 이번에 좀 가까운 데서 오네요. 큰일 났네. 저런 케이스라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빨리 이동합시다. 타월을 좀 만들게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막아야 돼. 뭐 포기하려면 포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아깝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다가 그거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타운을 만듭시다. <웃음>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구나. 전지 그럼 여기서 바로 막을게요. 강릉 술래합시다 우! 저 먼저, 방어하고, 어쩔 수 없지. 다시 지정 갑시다. 자, 이렇게 놓고, 피 채우고, 자, 밑쪽에서 나무 빼야되니까 여기는 막아야 돼.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왕눈이들 밖에 안 남았죠 아이몸방맨 잘가라 됐어 자 일단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 그 여기도 제작을 시킵시다 개더러 하고 이동 라인을 또 뽑아야겠죠 호잇.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지읍시다.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호잇. 자, 이렇게 할게요. 일꾼이 모자라다. 집을 좀만 더 만들면 돼요. 여유가 없네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업그레이드. 호잇. 이렇게 하면 되죠. 고 여기 2레벨 2레벨 저것도 2레벨이겠지. 여기 1레벨 없니? 없는 것 같죠? 오케이 그 음식 라인을 하나만 더 뺍시다. Y로 아 그냥 잠깐만 집을 짓고 자 먹는선을 뺍시다 오이, 자 이렇게 하고 집어넣자 그리고 이거 바로 업그레이드 좋아요 그러면 총 8명이 생길거예요자 일단 봤을때 지금은 뭐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는것 같아요 그게 별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만 자원 더 캐고 티어2 자원 필요하면 그때 이동을 하든가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동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연구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이 정도 연구할 때쯤에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지 감사하구요. 다음에 뵐게요.